모험가님 소식 들으셨어요? 우리가 이기고 있대요 예 계속 우리 힘을 모아서 꼭 최종 보상까지 받으러 가요 저는 어느 쪽이냐고요? 이 날개를 보고도 모르시나요? 뭐? 우리가 치고 있다고? 그 부흥가 양반 너무 착한 척하지 말라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? 아직도 이 이벤트를 모르는 사람이 있네 한 번만 설명해 주테리 똑똑히 잘 들어 이벤트 지역에서 출몰한 몬스터를 제압하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어 그 투표권으로 천사 악마한테 투표를 할수 있는데 천사에게 투표할 경우 용맥의 증표 80개 그리고 우리 악마한테 투표할 경우 용맥의 증표 100개를 얻을 수 있어 이벤트 기간 종료 후 개표 결과에 따라서요 악마에 투표한 사람이 더 많으면 모든 모험가 분들께 블랙펄 100개를 지급해드리고요 천사에 투표한 사람이 더 많으면 모든 모험가 분들께 블랙펄 무려 1,000개를 지급해드린대요 우리 비록 지금은 적은 보상이지만 꼭 천사표를 많이 눌러서 다 같이 보상 받아가도록 해요 아니지 아니지 우리는 서로 각자 이득만 챙기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한번 빨리, 빨리 참여하세요. 그래서 어, 잠깐 거갈땐가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괜찮잖아. 어 해줘. 해줘.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아 반말해서 죄송합니다. 반말해서 죄송해요. <웃음> 해주세요. 끝.